안녕하세요 이코입니다 4K 분배기를 언박싱 설치 리뷰를 할까 합니다. 제가 구입한 이번 제품은 4K e p 트 HDMI KVM 스위치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 구입한 이유는 4K가 지원되기 때문에 구입했고요. 아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도 지원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. 설치는 굉장히 쉽고요 저게 1번 포트 그 다음에 2번 포트 그 다음에 출력으로 모니터구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선이구요 저는 주로 이제 스위치할때는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설치 후의 모습이구요 지금 노트북으로 설치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보이는것 같이 알맞게 노트북과 모니터를 설정해 주시구요 네 이거는 위아래 있으니까 저런식으로 위아래로 설정했습니다 화면을 전환할때뭐 대략 한 2초 3초 걸리는 것 같네요 네 케이블 TV 보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. 잘 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케이블은 미포함이기 때문에 그 따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. USB-A, B 선이 있어야 키보드가 작동하고요. 그리고 HDMI 2.0 버전으로 구입해야 4K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어, 이상 깽고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